Das ist ein Held, schon in der Wolke. Was willst du? Ich habe gar nicht so Hunger, aber ich hole m i t 소 뭐, 금이 붙어 있어요. 좀 시골 같긴하지만 그래도 있을거 다 있답니다 스킨셀터도 이렇게 크게 있어요 자 저희는 H&M으로 간단하게 이런 바지 사려고 해요 이전에 샀던거는 그냥 검은색인데 이번에는 약간 무늬가 들어갔어요 지도 너무 예쁜데 안에 패드가 없어서 아 어떡하지 사기만 하는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되는데 그죠? 우동. 스포츠. 우동. <웃음> 덕분에 한옷 하나는 공짜로 샀어요. 비닐봉지는 따로 구매 해야 돼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아, 너무 기분 좋아. 이제 이 옷을 샀으니까 진짜 집에서 운동 열심히 해야겠어요. <웃음> 저희 지금 남자친구가 버디 프로그램을 하기로 한 어, 브라질 사람이 오는데, 저희가 이제 이것도 준비를 했어요 <웃음> 자 그럼, 기차역으로! 방금 친구를 픽업하고 오는 길입니다 아, 정말 짐이 정말 아, 많네요 <웃음> 오늘 날씨가 2월인데도 4월처럼 너무 더워요 저 안에 히트텍까지 입었는데 친구의 이 짐을 지금 제가 맡고 있고, 친구들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어요 지금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다들 지금 땀에 젖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잠깐 광장에서 쉬려고 합니다 전에 크리스마스 마켓 비디오 찍으면서 이 광장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마켓이 없어지면 이렇게 휑한 광장이 돼요 근데 너무 예뻐요 아이스크림이 왔습니다 <웃음> <웃음> 가봤는데 그 독일의 되게 오래된 카페집 안에 살더라고요 조금만 들렸다 나오려고 했는데 뭐 차랑 쿠키랑 내주신 덕분에 잘 먹고 두시간을 떠돌다 놓은, 놓은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할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DM으로 갑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왔고요. 오늘 시험 끝나고 나서 가장 바쁜 날을 보낸 것 같은데, 제가 시험 끝나고 이제 여행 갔다 와서는 계속 집에서 빈둥거리거나 이제 그랬거든요. 여기 있는 지 1년이 다 돼서 이제 2주 뒤면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1년이 참 길고도 되게 짧은 시간 같아요. 엄청 뭐 독일어도 배우고 하다 보니 되게 시간이 빨리 간것 같은데, 이제 돌아서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뭐한 것도 많더라고요, 1년 동안. 지금 약간 시원섭섭한 기분이 들어요 친구들 뭐 가족들 뭐 헤어지는 것도 많이 아쉽네요 제가 이제 떠날 거를 제 방도 아는지 지금 여기 불빛이 하나가 나가서요 이 원래도 불빛이 어두운데 지금 하나가 나가서 온갖 간접 조명을 다 틀고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아무튼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뭐 이제 뭐 친구들 선물이라던가 좀 d m 에서 사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 저의 에코백 쇼핑 하우를 하려고 합니다. <웃음> 저도 이제 뭐를 사가야 할지 잘 몰라서 인터넷에 이제 독일 기념품 이런 걸 쳐가지고 이제 DM 쇼핑 리스트를 봤어요. 엄마한테 혼날까? 엄마한테 쓸데없이 이런 걸왜 사오냐라고 할것 같은 물건이 많아서 이제 제 부모님 지금부터 영상을 끄셨으면 안 그럼 그래. 엄마가 1 0퍼 뭐라고 할 거예요. 이번에 산 거는 정말 간추려서 샀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 친구 정말 너무 주고 싶은 그런 것들만 샀어요 여기 유명한 드럭스토어에 DM 뭐 쇼핑 목록을 꼭 보면 항상 뜨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일단 뭐첫 번째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가는 게 이런 발포 비타민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이렇게 샀는데요. 이게 가격이 굉장히 싸요. 뭐, 하나에 천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얘를 샀고요. 이거는, 에켈통스테라고, 어 감기에 좋은 차래요. 이런, 슬라픔내아픔 티에, 어, 에인슐라프티에라고, 뭐, 잠에 자는 거이 좋은 티인가봐요. 또 이렇게 기념품을 사고 갈 때는 항상 평소에 절대 안 먹는 거, 그런 걸 <웃음> 사가게 되더라고요. 어쩐지 일단 뭐이런거 선물로 줘도 좋을것같아요 이거는 가격이 이것도 가격이 한 1200원 정도 하는것같아요 1유로도 안되니까 몇개가 들어있는지 써있나? 살짝 열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8개가 들어있네요 어. 그리고 도페 헤아츠에서 나온 오메가3 비타민 B 이런 거 샀고요. 또 이런 건강 관련된 상품이에 제가 비염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특히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코막힌데뭐 이런 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이것도 가격이 진짜 얼마 안 해요. 이러니까 자꾸 장바구니에다가 이것저것 넘다 보니까 이제 5만 원이 된 거죠. 그 유명한, 정말, 이것도 인터넷에 이제 독일 기념품을 치면은 항상 뜨는 이게 아, 요나인가요? 아니면 아주 요나인가요? 치약도 샀습니다. 이게 뭐 되게 좋대요. 써봐야 알것 같아요. 여러 개 샀고요. 이런 거 선물로 주면 되게 좋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데, 저거 저번에 슈퍼마켓 비디오에서도 나왔던 건데, 허바신 이거 되게 한국에서 사면 은뭐 비싸대요. 요거는 이제 뭐 2유로 정도밖에 안 했는데,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샀습니다. 이것도 되게 항상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당근 오일인데, 제가 이걸 여름인가? 가을에 사가지고 썼는, 썼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양이 되게 많고 매일 밤 쓰는데도 많이 안 줄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처음에 되게 제가 피부가 되게 건조했었는데 이거 쓰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괜찮더라고요. 근데 당근오일이 한국에서 이거 사면 되게 비싸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지금 4,000원 안 되는 3,000원대 정도로 샀어요. 쓸만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딱히 뭐 크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발레아과 아무거나 샀는데 뭐 그렇게 예민한 피부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냥 쓰고 있어요 크림을 다 써가지고 하나 더샀고요 당근 오일이랑 비슷하게 이제 DM 브랜드인 발레아에서 얼굴에 바르는 오일을 몇개 샀는데요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름 방지 눈에다가 바르는 이제 오일을 샀습니다 이거 립밤인데, 한국에서 립밤 사면은, 뭐, 한천 원, 막,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건 1유로도 안 해요. 이것도 발레아 제품이고요. 1유로도 안 하는데, 지금 두 개가 들어있어서, 냅다 집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DM에서 사온 것들은 이제, 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슈퍼마켓에서 아 이건 꼭 가져가고 싶다 라고 생각해서 산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바로 독일의 김치이자 워크라우트 입니다 이렇게 팩에 담아서 팔더라고요 원래는 병에 든거 이런걸 사는데 이제 가져가기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고트코요도 샀어요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쉽게 음식 만들 수 있는 이런 양념 이라고 해야 되나 양념들을 샀는데요 블라시 이런 것도 샀고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말 한국에 가면 많이 그리울 것 같은 카리버스트도 샀습니다. 이런 게 은근히 꿀이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독일을 가거나 중국을 가기 전에. 안동찜닭이나 이런 떡볶이 양념 이런 걸 사갔는데 잘 해먹고 뭔가 좀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무게도 얼마 안 하니까 좀 사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약간의 일상과 제가 오늘 사온 물건들을 보셨는데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